이시트또 탑을 쌓아놨는데요 네, 중앙식당에서 저기 매운탕으로 오늘 네, 추자도 제주 올레길 18-1코스 -18 2일차 트레킹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자면사무소에서 네, 우측길 네, 파출소 골목길로 적어집니다 출자 초등학교인데요 달록달록한 펜치로 치러진 추자 고등학교 우위에서 가면 됩니다 안녕 최영장군 네, 사당 가는 길입니다 최영장 사당을 보고 네, 뒤편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새로 신축 중에 동주산 쌍용사를 지나갑니다 그 사는요, 매년 음력 섰다, 구문날 오후에 걸금풍물놀이패들이고요 봉서 남해 영왕님께 마을 주민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 만성 기원하며 기원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네. 이제 봉을 다 버리다 온것 같습니다. 이곳 봉골 쉼터에서 쉬었다가요, 네,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직진하시면 됩니다. 우기 출하 시운 낙조 전망대입니다. 이쪽에서 낙조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멋있겠잖아요. 경복레사 182가 동상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정자도 있고요 공골레산 정장 내려와 가지고요 네. 호포해수욕장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측 여로 잡아드려야 됩니다 호포해수욕장에 네, 나왔습니다. 바람이 엄청나 이번에 아바론 절벽 전망 m 명봉야해수 사측의 능수학길을 따라서 명등봉으로 니다 양식장도 바람얼마이얼마나리고을하음하이도계하고이양식도발음도는두 음, 곳에 용둔이있다고이니다신양리 대왕산 양과이곳 상추자 나이발 용둔벙 전방대입니다 용둔벙이란 용이 놓는 웅덩이와 같다는 데서 유래된 것인데 여기서 둔벙은 물웅덩이 방언으로 물이 보인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용둔벙의 용이 승천하면서 신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이 또 만만는다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서요. 올라가는 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꼬딱 넘어가기 전이었나요, 진짜. 전망대도 발로 날라갈까봐 로프로 하자. 꽁꽁 묶어습니다나발론 절벽, 전망대로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발론 절벽은 영화 나발론 요새에 나오는 절벽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푸른 바다와 어울려. 수잎 절벽이 정말... 정말 웅장합니다. 엄청난 계단이었네요. 내려가려고 보니까. 와, 하다 보면 아주 무섭게 치네요. 아, 이 바다에도 지금 낚시를 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잡힙니까? 이제 나바론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하이 나바론 하늘길 간 이정평을 선명하게 된다고 나바론 하늘길 윤둔봉에서 옥상, 큰산 및 등대 전망대로 이어지는 능선의 바닷쪽 경사면을 나바론 절벽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절벽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하늘길은 풍광이 매우 아름다우며 추자 주민이 자랑하는 추자의 비경입니다. 다소 가파른 하늘길을 따라 절경에 취하며 오르다 보면 이색적인 바위 모양을 만날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그 추자왕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가바른 절벽은 추자도의 낚시원 예지인들이 이곳의 절벽이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나발뉴 요새 나오는 절벽처럼 험하다고 하여 나바을 절벽으로 부르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 저기 마을 머리 형상에 말한 마리가 딱붙이고 있네요 마을 머리 형상에서요 뒤돌아보면 어, 올라입니다 때문에요. 네, 양식장도지만 절벽 길이라 아유 예산 붙지가 않습니다. 그 절벽 뒤쪽으로요 바로 다 길게 나 있습니다. 송재석까지 가려가 절벽 길들이 하늘에 다쳐가지데 네. 아. 전도 드리킹길에 정말 뛰어납니다 절벽길 아주 걸을만합니다 아, 이쪽 절경은 진짜 아, 이른만큼이나 너무나 멋지고 좋습니다 나는 이제 또 제대로 가야할 중개소가 중계소가 지금 중개소로 내려가는 계단길도 <웃음>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왔던 계단도 이 바위하고 잘 조화되어가지고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갑자기 또 숲길이 나오네요 아, 해를 앞을 보고하니까 어, 뒷모습이 더 멋있습니다 <웃음> 네, 중개소가 지금 보이고요 네, 중개, 중개소 우측 단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해안을 우측으로 보냈어요 걷는 이 길이요 최고의 진짜 길인 것 같습니다 이을 와본 정개소입니다 추자등대를 네. 향해서 출발 큰상승장이 왔는데요 정상세가 흐른세는 없고요 의자만 날락을 위하여 놓여져 있네요 오늘은요 물레길을 걷는 분도 아무도 안계시고요 단둘이 걷다보니까요 둘이 찍고 둘이 모델하고요 추자등대 드디어 추자등대에 왔습니다 등대에서 저희 바라본 학추자도입니다 네, 추자말도보이이요 제... 네, 정말, 멋집니다 오이, 오이. 길이 끝내줘요. 아, 바람개 쉼터로 내려갑니다. 네, 정말, 뭐, 티니다. 네, 정말, 뭐, 티니다. 네, 정말, 뭐, 티니다. 니다 네, 정니다 네, 여진 쉼터가 다 멀리 좀분망니다니다 네, 여개분터가요 우리 아줌이 또, 무슨 소원을 볼까요? 그렇게 올리면 떨어지죠. 아하하, 어. 어. 어. 어. 야! 응선을 넘어와서요, 저기 이나 바위 안봉으로, 네. 가야 됩니다. 하츠자도또 가야 돼. 예, 네. 추자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교을 건너와서요 건대산 해맞이 길로 올라갑니다. 해맞이 길로 올라오니까요 약간의 저 오르막길을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아주 편안한 길이 나왔습니다 소나무 향을 가슴속 깊이 마셔야 될것 같아요 건대산 해맞이 길은요 바다와또 다른 정말 아주 사색을 하면서 자연히 걸을 수 있는 길이네요. 오우, 너무너무 좋네요. 오우 갑자기 인도길이 나오네요. 아, 인도길 잠깐 올라오니까요. 자, 아, 이제 바닷선 안 들리고요. 안전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 삼수원지도 보이고요. 돈대산 증상도. 이곳 갈림길에서요, 저희는 묵리 마을로 에, 내려갈 겁니다. 정말 추자도 올릴 길은요, 에, 정말 차 보기도 힘들고요. 공기가, 바람이 부르니까요, 공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데서는요, 그 어떤 뭐, 그시막 정도 필요 없고요. 아, 너무 좋아요. 에, 묵리 마을에서요, 잘전애하셔가지고 무조건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오는 동안에 표시라든가잘 안되어있지만 직진만 하시면 무조건 올수 있습니다 네아시또 동네 마을도 한번 뒤돌아요네 이제 두번째 이쪽 인도에서요 좌측으로 해가지고 신양으로 가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신양항을 향해서 달려봅시다 달려 달려 저를 반겨주는 유채꽃 사이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멋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바람이 너무나 많은 네 추자도 길이요. 네 산길도 타고요. 바닷길도 보면서 네, 나바론의 절벽도 보고요. 너무나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안고 갑니다. 추자도 길 다시 한번 정말로 오고 싶은 네, 올레길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떠나보세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